헤어 서비스 멘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가 여러분의 중고차 구매 판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멘트맨 중고차 최현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4시 40분인데 오늘 원래 이제 쉬는 날인데 제가 어, 최근에 저희 지인 중에 한 명이 아는 뭐 대리님이 차를 샀는데 조금 뭐 잘못 샀다 뭐 얘기를 들어서 차를 잘못 산 당사자가 이게 그렇게 뭐 그렇게 아이 뭐 그냥 뭐 타지 뭐야뭐 아뭐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저게 뭐 당연히 뭐 사람에 따라서 그냥 넘길 일이기도 한데 중고차를 구매를 잘못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고차를 잘못 사게 됐을 경우에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 아, 세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일단 중고차를 내가 딱 샀다. 중고차 구입. 구입했어. 그다음에 이제 회사나 친구들, 지인들하고 만날 때. 자, 일단 회사나 친구들, 뭐 지인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타고 갑니다 뭐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있고 뭐 어디서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 할 때도 있고 타고 갑니다 그럼 이따 중고차 샀다고 얘기해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잔소리를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네 뭐냐 야넌 이거를 이 가격에 샀냐? 어, 야 이거에다가 100만 원더 하면은 소나 타고 100만 원더 하면은 그랜저고 300만 원더 하면은 야 오이 BMW 사고 벤츠 사고 막 이렇게 돼요 예. 네. 일단은 이런 잔소리를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어, 뭐야 어, 나멘투민 중고차 가서 잘 샀는데 들다 뭐,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고차 딜러가 차를 사도 딜러들끼리 그래요 야뭐이 가격에 가족이... <웃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건는 약간 쪼크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이제 중고차 딜러들이 고객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좀 싸게 차량을 매입을 해서 이제 타고 다니는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차를 막 많이 바꾸고 그런 사람은 좀 드무니까 근데 일단은 뭐 싸게 살수 있는 건 맞죠 매입까에살수 있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해서 많이 타고 다닙니다어형 이거 얼마 샀어요 제가 중고차 딜러임에도 불구하고 어, 내가 천만원 줬어 라고 하면 어형 근데 천만원이면 뭐가 낫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마 형 이마, 중고차 딜러인데 이마, 네가 형한테 이자 이렇게 얘기 흘러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두 번째 이제 만약에 내가 차를 뭐좀 사고가 있는 차를 샀다 예를 들어 앞에 휀다, 범퍼, 뭐 본넷 이런 것들 단순 교환이라서 뼈대만 안 나가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차량을 찾다가 보면 은 휀다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인들이 그걸 보고 아뭐 어, 이거 사고는 없어 그러면 아뭐 현대하고 교환이 있어요. 야 현대 있는 척고 너 나중에 임마 고장나면 어떡할라 그래. 야이놈이가얼 빠진 놈이. 야 임마 너 이거 고장나면 나중에 100만원 200만원씩들어 임마 근데 그렇지가 않죠 사실상 중고차를 구입을 안 해보시거나 사고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완전 무사고차 1인 신조 뭐그 전에 뭐몇 명이 탔는지 어딘 사람이 뭐 어디 연구회를둔 사람의 차를 탔는지 이런 것도 막 체크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 차량의 실제로 어떤 상태 뭐현 상태, 컨디션 등을 어, 더 우선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환 있는 경우 무리한 유지비를 걱정하는 지인들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요런 정도는 어느 정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잘못 사고, 잘사고를 떠나서 중고차를 산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뭐,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한테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회사에서 아잘 샀다를 저도 추천받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요런. 이런...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 중고차 구입을 했는데 지인들의 잔소리. 자, 선 넘는 잔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자 중고차를 제 가격에 잘 구입하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금액을 천만원짜리를 뭐 천오백 이천만원 주고 이렇게 막그는 경우는 잘 없죠. 예막 뉴스 에 나오고 있는 경우가 아니니까. 근데 뭐 천만원짜리를 천이백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는 경우는 굉장히 허다합니다. 천만원짜리 차를 구매했는데 천이 백만원천삼백만원 이렇게 덤탱이를 좀 쓰는 경우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일단 뭐 뭐가 손해냐 당연히 이게 손해죠 100만원에서 뭐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저번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딜러가 뭐 120만원인가 뭐 남겼다 그래가지고 그거 막 걸려가지고 막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근데 약간 그걸 좀 떳떳하게 얘기한 거를 보고 조금 제가 좀이 아, 정도 분위기인가 요즘 유튜브가? 나만 모르고 있었나? 나는 <웃음> 생각 이제 한 적이 있는데 200만원 넘게 썼다 자 일단 2 0 0만원이라는 돈은 얼마냐 직장인 평균 월급을 계산하면 3647만원이에요 이거 띄고 저거 띄고 3000만원 실직급여라고 봅시다 그럼 나중에 12개월 자 250이에요 네. 한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중고차 딜러한테 그냥 송들리지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네. 직장인 평균 급여 250만원 근데 2 5 0만원 생각하지 말고 차를 실제적으로 사는 소년생도 여기 해당이 되니까 뭐 대리 이상이나 그 처음 차를 사는 사람들의 급여라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300만원이라고 잡더라도 200만원은 월급의 70%에 해당하는 정말 큰 돈이에요 근데 요즘 중고차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에서만 천만원짜리 차를 여기서만 250만원 이렇게 남기는 게 아니라 차에서는 실제로 한 50만원만 남겨 근데 그 부적인 부분 이전비라든지 수수료. 제가 최근에 보니까 수수료를 되게 비싸게 받더라고요. 지인이 제가 저번에 중고차 일을 하기 전에 어렸을 때좀 알던 형님이 계시는데 어, 전화국에서 일하는 형님이세요. 이렇게 저도 이제 어렸을 때그 일을 잠깐 했었는데 막 제가 이 몸으로 막 전봇대를 막 타가지고 막 했었습니다.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백적흑강자 청등록과래 이런 얘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시던 형님이 많은 뭐 실장님 아들님이가 뭐 차를 사니까 너가 좀 봐줘라 라고 해서 아, 알겠습니다 고 통화를 했는데 손에서 차를 보셨어요 근데 차 금액도 뭐 찾아보니까 맞다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그러면 그럼 잘 사셨네요 근데 왜안 사셨어요 물어봤더니 수수료를 80만 원 달라고 차가 한1 5 0 0정도 있었나? 아반떼 좀 좋은 거 AD 좋은 거 80만원 밖에 어좀 많이 불렀다 생각은 좀 들었는데 결국엔뭐 아드님이 차를 안 사게 돼서 뭐 흐지부지 됐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좀 차가 좀 비싼 경우에는 수수료를 더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법정 수수료로가 차량 대금의 2 2예요네 근데 최소한으로 받게 돼 있어서 차량 금액이 좀센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4천만원이야 거0 0 2 80만원이에요 4천만원짜리가 네. 보통 8 0만원이면 제가 봤을 때좀 비싸게 받은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저는 35만원 최저로 잡고 좀 비싼 것들을 이제 2.2% 받긴 하는데 그래도 이건 좀 비싸보여 네. 그리고 조금 깎아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차 한대 매매하는데 80만원 받으면은 10대 8만원 800만원인데 너무 부럽습니다 <웃음> 일단 그렇게 되니까 비싸게 산 만큼의 금액을 손해부를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차에 대해서만 남기는게 아니라 중고차 딜러들은 고객님께서 할부로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에 할부사에서 그 해당 딜러한테 커미션을 줍니다 그 커미션의 종류가 보통 2%에서 3% 조금아까처한 생각해볼까요? 3... 3천만원짜리 차를 팔았어요 근데 여기에 곱하기 0.02% 얼마냐? 이것도 60만원입니다 예, 조금 아까 수수료로 80만원 받았죠? 예, 그리고 커미션 2% 받아서 60만 원 받았죠? 140만 원야 이렇게 해서 차 열대만 팔면 한 달에 1,400만 원이네 <웃음> 이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멘토현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 할부 조회를 할때 제가 일부러 다이렉트 금리를 해서 적용을 해드리는데 다른 저희한테 구매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거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에 만약에 제가 뭐제 뭐 차를 캐피탈을 살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럼 딜러가 자기 차를 사고 자기가 커뮤티를 받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딜러들이 살 때는 다이렉트 라고 하는 상품을 이용을 하는데 이 상품에는 딜러한테 가는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캐피탈 회사에만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해도 벌써 2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남기게 되고 혹여나 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금액대로 처음에 그 덤탱이를 썼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뭐 200만원 덤탱이 썼다 200만원에다가 더하기 140만 원 하면 얼마입니까? 340만 원. 야, 직장인 평균 월급에 상회하는 금액이죠.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시니까 중고차 사는 게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고 좀 딜러들만 좀 믿음직스러운 에? 믿음스러운 딜러들한테 좀 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살수 있는 게 정말 중고차인데 이제 몇몇 이제 이렇게 제이좀 비양심적으로 파는 딜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군데군데 수수료를 계속 커미션을 챙겨가면서 손님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내가 이 딜러한테 얼마를 지금 수익을 조치를 좀 계산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더 있습니다.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고가 있는 차량을 구매했을 때예요. 차량을 샀는데 어, 내가 성능 기록부를 봤는데 거기 사인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사고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더 다른 사고가 있는 경우. 이거 진짜 완전히 머리 깨집니다, 진짜. 예. 왜 머리가 깨지냐? 자, 요즘에 인기 많은 G80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저 G80 하나 알아봐 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차주랑은 크게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차나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차주 뭐 이런 거 보고 신경 쓰지 마시고 차를 보면 차를 살때 보시면 이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거를 상태 점검 기록부라는 거를 항상 보게 돼요. 요즘에 어뭐 물론 해먹을라 그러면 뭐 얼마나 해먹을 수있겠냐마는 이것까지 안 보여주고 파는 딜러가 있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뭐가 나와있냐 주행거리, 계기상태, 차대번호, 표기 뭐 이게 무슨 쓸모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이런 정말 쓸모 있는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출가스, 튜닝, 특별 이력, 용도 변경, 뭐 리콜 대상 자 그리고 차 그림이 이렇게 뼈대가 나와 있고 왼쪽 부분은 외판 오른쪽 부분은 뼈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외판이고 위에고 가운데 있는 게 여기 뼈대죠 자 근데 보시면 여기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교환, W, 판금, 용접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이 중고차에서는 뭐 A, U, I는 별로 사용을 잘안 하더라고요 C는 가끔 뜰 때가 있는데 C도 뭐 그렇게 크게 얘네들이 하체까지 체크를 잘안 해요 예. 네, 그래서 X나 W를 이제 체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자자 자, 여기 X가 3개 있는데 이거 뭐냐? X 교환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오른쪽 면이 다다다 긁힌 겁니다 최대표님 그럼 그 X 긁 있는 거 괜찮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이걸 만약 에 샀어. 근데 샀는데 요즘에 검차를 제대로 안 하고 차를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엔카나 차차차 이런 거 보고서는 거기 나와 있는 딜러 연락해가지고 그냥 본다고. 엔카를 통해서 차를 보러 오신 분들은 그딱그 그, 그 장면이 있어요. 딜러는 옆에서 이렇게 다른 자세 이렇게 약간 배꼽에 손 이렇게 하고 있고 차 옆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약간 똘똘한 표정. 내네 고객이 내네 고객 이러고 있고 손님들이. 본네트를 열고 여기 이렇게 그냥 열고 이렇게 보고 있어 뭐뭘 그래. 보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봐 그래서 한 바퀴 막 돌아봅니다 막 이런데 에막 티끌 같은 거막 찾아봐요 페인트가 벗겨진 대로나 이러면서 저 이렇게 지나가다 그 보면은 해서 저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같이 오신 고객님들도 저한테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저런 경우에 이제 앵카나 뭐 차차차에서 보고 오신 고객님들도 저렇게 하는데 저 딜러가 옆에서 차량 어떤 검차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그런 방식입니다. 얘기해드리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옆에 지금 이렇게 세개 교환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딜러는 이것만 이제 손님한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차가 더컨디션이안 좋거나 조금이라도 더 침범한 사고들이 이쪽에 있으면 딜러가 이걸 얘기를 안 해줘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얘기하면 차를 더 깎아줘야 되니까 아 그럼 이거 손님 입장에서 그러면 아 이건 지금 휀다랑 문두 짝이랑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까지 열금 데미지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아 그럼 4980이 아니고 좀더 깎아줘야 돼.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죠 예, 네. 딜러들이 그 말을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지 왜냐? 해주면 나한테 손해니까 그래서 딜러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뭐 딜러들마다 다르겠지만 뭐 어떤 딜러들은 이 차를 팔건 무슨 차를 팔건 상관이 없어 왜냐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 차가 실제로 요것만 다쳤는지 안에 뼈대를 다쳤는지를 판단을 하고 고객님한테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딜러들을 만나지 않고 실제 이 차주를 만나게 됐을 때안 좋은 점이 뭐냐 요거 말고 얘기를 안하려 그래 우리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찾으려고 그러고. 뭐가 더 문제인지 찾으려고 그러고. 사고가 더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실제로 2016년도 부터 이 유튜브에다가 저희가 판매하는 과정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어요 네, 저희 거 채널 보시면 알아요 제일 먼저 올린 영상이 언제고 그동안 몇 개의 오, 영상 올렸는지 요즘 들어서 막 생기는 그런 채널들 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거죠 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뭐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중고차를 잘못 사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컨설팅 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요즘에 뭐 얘기하자면 뭐 허위 매물 잡는 막 그런 막어그로거는 그런 영. 영상들이었죠. 저희는 영상으로 막 찍진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 200만원을 덤탱이 쓴 사람한테 제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민원이나 이런거 넣는 방법으로 다 알려드려요. 근데 실제로 제가 여쭤봅니다. 고객님 200만원 비싸게 사신거 지금 어느정도 뭐 그거는 뭐, 그, 뭐 지금 그렇고요 차는 어떠세요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님들이 보통 답하는게아 차는 마음에 들어요. 근데 비싸게 산것 때문에 아 진짜 사기당한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도 실제로 그 방법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않아서 딜러랑 이 조율을 잘안 하게 돼요 예. 근데 다른 유형 뭐냐 차가 문제가 있어 사고가 있거나 더큰 사고가 있어서 차의 동작을 잘 안하거나 차가 막 소리 나거나 막 이래 스트레스 받아 이러신 분들은 고객님 그 금액은 얼마 주고 사셨을지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금액은 또 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그런분들 분들은. 이 얘기가 뭐냐 차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이거 당연히 큰 돈이고 중요한 돈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 실제로 차량에 문제가 있는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짜 제가 알려드린 방법 다 해가지고 환불 받거나 뭐 그렇게 뭐 조금 압력을 가해가지고 좀 이득을 보신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내가 차를 나중에 팔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손해를 보게 돼 예를 들어 자 내가 앞에 뭐못네서 사고가 없는 줄 알고 샀어요 근데 내가 천만원 주고 샀어 자 그럼 이 차를 사자마자 팔아도 딜러가 매입을 하고 다시 천만원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한850 정도에 매입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천만원에산이 차가 아니 사고가 있었으면 이거보다 싸야지 어 실제로는 900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비싸게 주고 산 거야 사고가 있는 줄 모르고 딜러가 어 이거 괜찮아요 사고 없어면 무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천만 원짜리 차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사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 90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이야 아. 그 여기서 만약에 메이커를 150을 뺀다 그거 얼마? 750이 나오지 네, 그 여기서 벌써 100만 원 손해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 자. 천만원에 팔리는 차가 만약에 내가 2년 3년을 타다가 이제 이 차를 다른 차로 바꾸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알게 됐어 그러면은 지금 팔리는 금액이 계속 천만원이야? 아니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3년 후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이 차가 팔리는 금액은 얼마다? 700이다 여기서 만약에 뭐 마이너스 뭐100 해가지고 먼저 생각해 150 해가지고 550에 매입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맞다 아나 550이라도 받네 그래탄게 있으니까 오케이 라고 생각하면 안돼 왜냐? 이것보다 실제로 더 싸져 있는 거지 사고가 있었잖아, 숨겨진 사고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건 실제로 판매되는 게 600만원보다 더 아래야 왜냐? 사고가 있는 차를 오래됐으니까 더안 살라 그런단 말이야, 사람이 이해되세요? 그럼 이 차의 시세는 벌써 이렇게 떨어져 여기서 딜러가 마진을뭐150 빼고 한다고 해보자고 그럼 어떻게 되냐? 4 0 0 실제로 고객님이 요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걸 생각해 나중에 지금 제가 제차 얘기하지만 금액이 1,200만원, 300만원 비싸게 잘못 사는 것도 정말 잘못하는 건데 더 중요한 건 사고 있는 거를 제대로 검찰를 안하고 구입했을 때에 대한 나중에 차량을 팔 때에 대한 리스크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별로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냐 내가 탔다 내가 썼다 쓴 값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가격이 진짜 크게 다가옵니다 고객님들이 만약에 차를 잘 샀다 그러면은 900에 산 차를 뭐 다시 팔때750아 이거 오케이야 다 오케이 근데 나중에 2,3년 지나가지고 550대 아 200만원 오케이 그래 잘샀어 라고 할수 있는데 750에서 550 이거는 250 이에요 대차가이 차이가 근데 850에서 400은 450이야 450이라고 250과 450은 커요 네. 더군다나 여기서 만약에 위에 얘기한 이거 덤탱이 이 할부 커미션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계산을 할 수가 없다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관가하고 차를 고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지인이 아는 사람의 그 행동을 보고 제가 조금 야 이게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건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오늘 시간을 한번 내서 고객님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고요 이 영상을 보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영상을 보고 제가 다 봤는데 뭐 어떻게 됩니까? 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유튜브 중고차 유튜브들이 처음 생기던 2016년, 17년 이때는 실제로 유튜브 채널들이 다섯 개, 네개 이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뭐그 와중에도 또 양아치짓 해가지고 망한 중고차 땡땡 뭐 중고차 OO 뭐 땡땡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조금 양심적으로 좀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 하루에 유튜브 그 중고차 채널이 한 5개씩 만들어지나봐 진짜로 전국적으로 그러다가 없어지고 없어지고 왜냐면 유튜브라는 게 저는 지금 6년째, 5년째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만들어지는 유튜브들은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영상 넣고 막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우린 깨끗해 우린 정직해요 우리는 차잘 봐줘요 막 이러면서 난 영상을 막 찍는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 갔을 때 정말 그렇게 행동을 하냐? 어려워요 더 없어지고 그래요 예. 최근에 영상 안 올라오는 데는 피하셔야 되고 댓글잘 보셔야 되고 저희 유튜브 댓글왜 이렇게 안달립니까 <웃음> <웃음> 일단은 지금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골라야 되냐 지금은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아무리 더 잘하고 더 잘하고 해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에서 전국민이 거기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 점검하고 검찰에서 판다 그래도 모든 중고차 사는 사람이 저희한테 올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같은 걸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 노출 노출 노출 노출 노출 되면서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연락하고 차를 픽업 하는 건데 어느 정도 뽑기 운이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희를 추천 안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뽑기 운이 작용한다 아, 그래도 이 영상을 어떻게든 추천 영상이라도 보거나 해서 보신 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신 거죠 네. 전화번호 보이시죠? 예, 운이 정말 좋으신 거고, 저희 영상 뭐 후기나 이런 거보시면뭐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는 검찰을 해서 사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는 금액적으로 좀 투명하게 팔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좀 투명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 이 정도는 최소한 좀 보고 사자. 그냥 막 사지 말자! 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중고차를 잘못 구매했을 때 어, 소비자가 겪게 되는 가장 큰세 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첫 번째 문제점은 사실 뭐 그냥 조금 관문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 금액적 세 번째, 그 차량의 사고 유무 쪽으로 좀잘 체크를 하면 그래도 괜찮은 차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또내 차를 고른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검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투맨 중고차 최현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